지난주에 이어서 뚜뚜님, 이넨님, 일강스빗선님그 어, 다음에 제왕님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편집하는 기원이까지 해서 편집은 기원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맨만 미라 HQ 지난번이랑 똑같이 소천사만한명 추가된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is back! Let's go! 과연 화자? 맞아? 맞아? 맞아. 브라자이스 배. 아 맞다. 시작이 여기였어. 연비 안 움직여. 연비 안 움직여. 연비 안 움직여. 연비 안 움직여. 저거 뭐야? 연비 안 움직여. 이제 움직여. 아이씨, 시작부터 대기 뭐야. 어다 됐어? 오케이. 왜 이렇게 느낌이 세야지? 어! 야, 근데 봐. 나 우와, 야, 뭐야, 왜? 솔직히 말하면 나 라미 왠지 죽을 것 같았어. 아 왜? 내가 보기엔 라미가 아닌가? 그 건강 검진하는 거를 라미가 하고 있더라에아그 뚜뚜님이었나? 음. 라미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은, 그거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확신인게 되니까 이제 맞네. 살인마 입장에서는 그냥 죽여놓으면 어. 괜찮잖 맞네, 맞네. 라미님 확실하시고 제가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기온이가 받고. 그못 <웃음> 봤는데요? 못 봤다고? 그럼 누가 인포야? 눈 앞에 뭐 종이 붙어 있어서 못 봤어요 저. 거 일강님이랑 연빈님이 관리실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밑에 있었어요. 에? 벤트 어? 위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저랑 라미 누나가 관리실로 같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때 둘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씨앤이 혼자더라 아니 나올 때는 저랑 일강님이랑 연빈님이었는데 어? 뭐? <웃음>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음, 건너뛰기 일단 건너 건너 건너뛰죠 한명 죽은 거라 음. 알았어 맞지 맞지 건너뛰어야지 아 우리 형! 아 찍었네 두명명나알것 같아 알것 <웃음> 같아 <같으면>. 두명 재수 없대 <웃음> <웃음> <웃음> 재수 없다 <웃음> 재수 <재수없다, 웃음> <웃음> 없다 이러네 나왜 시엔이가 의심되지? 언제 열려 이거? 시엔이가 지금 같이 있는데 어라? 어? 신 신고 신? 어? 어? 뭐야? 어? 방금 죽은 거야? 네 CN 아니면 연비입니다 네? 나랑 같이 봤잖아 케빈님 문을 지나 오는데 신고 버튼이 뜨는 거야 순간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서 봤는데 뒤에 죽어 있었어 방금 전에 어? 저랑 일강님이 본게 있습니다 바로 소독실 문 앞에서 비 써니가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어? 나못 봤는데 나왔다고? 그래? 아니 뭐야, 벤트, 타고 벤트 타고 돌아왔겠지 벤트 타고 네 맞아요 봤어요 네 봤어요 내 생각에 내가 잘못 봤거든? 내가 잘못 봤는데 아, 연비는 나랑 문을 넘어왔거든. 우리랑 분명히 시앤이도 겹쳐 있었는데 연비야도 시앤이넘어못 봤지. 어. 더 나갔잖아요 다시. 이거는 시앤이가 범인이에요. 왜냐면 아... 그때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뚜뚜님은 뚜뚜님이랑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같이 올라갔죠. 시앤이를 보셨어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없어, 왜 내려갔냐면 <웃음> 뚜뚜님이 사보타지 커진 쪽 말고 아래로 내려가서 <웃음> 내가 뚜뚜님 따라가려고 나왔어. 빗소리는 그걸 어떻게 본 거야? 그냥 그거를 시체랑 같이 본건 아니야? 어, 그냥 와, 뭐야 저건? 아, 어? 뭐라고? 그래 빗소님 뭐라 없었어 그 자리에 어. C&E로 몰리니까 C&E가 갑자기 빗소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지? 연비가, 연비가 아, 얘기했어아 그 이건 내가 아니, 얘기했어 있어. 아 그래? 어. 에헤 못 들었다 바보 <웃음> <웃음> 바보 바보 바보 모르면 어떡해 근데... 나는 C&E가 그래. 왠지 그 자동문을 이렇게 좀 조작하려다가 이제 실수로 킬로 바뀌었을 때 됐나? 막 이런 느낌? 약간. 저기 어, 죄송한데 제가 임포스터였으면 그렇게 느꼈을 것같요 아! 아니, 그 저도 근데 생각을 바꿔 보면 그렇게 느일 아! 수도 있잖아 아, 맞네. 맞아, 그 맞아. 맞아. 그 맞아, 맞아. 나그말하려 했어 나. 그 말을 형이가 또 흘렸다고 부정고 아예 그거는. 투표해 보고 C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 나...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아니면 맞네 맞네 아 맞다 아 맞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휴 디어또 해야되잖아 어머나? 잘했네 예아뭐 이렇게 컨텐츠를 또 쉽게 끊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아쉽네요 제왕님이 온실 뒤에 벤트에서 내려오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똑 봤습니다 어? 저 죄송한데 온실디에 벤트저 미션하고 있었던 건데? 온실대 벤트를 타고 오는 미션 했다!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직구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 거기 쓰레기 치우는 미션이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벤트를 탔겠다! 저 사람은 범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웃음> 일단 뚜르디의 오해는 다 풀렸나요? 아니 저 오해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저건 뭐야? <웃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왕님이 예, 미션을 하고 이게. 있었던 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일강 님의 흔적을 봤던 사람은 없어? 일강스 흔적을 봤던 사람. 어... 없나 보네? 없는 저희는? 걸로? 이거 근데 미션 승리 가능각인데? 지금 나일다 했는데요? 오케이 나일다 했고 이제 범인만 찾으면 되는데 오케이 음 시체 못 찾고 오케이 시체가 너무 안 나와서 그리고 제가 연빈님을 저... 못 보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눌러봤습니다 연빈님이 가운데 다리로 이동한 이후 그 어떤 곳에서도 방해를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니에요! 저 위에 어? 있었는데 목록 보고 있었는데 연비님이 로그에 안 떴는데 뭐냐고 위에 계시더라고요 어? 네, 아니야 너 처음부터 계속 어, 위에 있었는데? 신분증 번호 입력하는 그 미션 앞에 연비 있는 거 보긴 했고어나 거기 있었다니까? 아, 위에? 근데 거기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랬... 어, 처음부터는 몰라 근데 나도 처음부터는 아니야 와봤어. 할인마가 신중해졌거든? 네 이런 신중함은 정말 16살때 레디언트를 달아버린 빗선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중함이 아닌가 <웃음> 이걸 이런식으로 어, 몰고 <웃음> 간다? 이정도의 신중함이 있어야 레디언트를달수 있는거거든 의심이 상당이 된다 케빈형을 봐 얼마나 오두방정이면 레디언트도못 <웃음> 찍고 오, 지금. 오두방정이라니! 이거 왜 두개 하나는 변하지 않죠? 자 다들 일하러 갑시다 다들 에이, 일하러 갑시다 자 에이, 끝내러 갑시다. 갑시다 지금 끝내러 가자고 할때 아무 말 못했던 얘네 일 다한 건가? 기원이 어 뭉쳐 있는 걸 보고 산소 사보 타지를 터뜨리는 어, 어 여기 있었네. 어 그렇지. 요네명 여기에도 빗선이는 없다. 어어어. 어, 어. 아그 뭐냐 카페테리아거든요. 네. 비져가지고 센서만 보고 있었는데. 비져가지고. 삐져갔... 사보타지... 미친 사람 이세 비쌌네. 아 진짜. 사보타지가 터졌는데 연비님만 그 뭐냐 오른쪽에 거기 지나가셨더라고요. 지금 왼쪽에도 센서인데 터졌는데. 연비만 보고 있네 이제. 너나뭐 <웃음> 아니, 이게, 어, 나 좋아하나? 아니 아니고 아이 아니, 색깔이다다 어, 다 파란색, 초록색인데. 아, 센서에 붙어있다가 일부러 간거 아니야? 가서 죽인 거 아니야? 사람 보고? 아저한데다 움직임을 외우는 거 같아 야. 맵 와, 리딩 잘해야지 레디언트 갈수 있는 거예요 움직임을 외웠맵 <웃음> <웃음> 리딩을 <웃음> 잘하고 <웃음> 있어 지금 어디 지리에 누가 있는지를 다 외우고 그래. 지금 <웃음> 아니 우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일만 조금만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죽이신 분들이 일을 안 하면 사실 아, 유령도 아,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응. 편집하는 기현이 어나 안보여 아이고 앞에 붙어서 안보이는데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저 여기까지가 아. 아닌데 저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2D가 무섭대 우리 2D가 빗선이 있고 지금 다들 뭉쳐다니기 시작하니까 이거 활동 못하는 것 같은데 인포가 나도 이거 센서나 좀 아아 깜짝이야. 아 이거. 저 죄송한데 일 누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청새치야. 어 유령이야 지금. 어, 이거 유령인 아니, 것, 지금... 것 같은데. 근데 유령이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약간 지금 유령이랑 강대강으로 <웃음> 지금 버티기 들어간 것같거든요 지금. <웃음> 아나 진짜 죽겠어. 아 이제 알아 들으셨겠지 이제 열심히 일하시겠지. 우리 넘어가. 비밀이야 보라. <웃음> 아, 리거어꺼야 근데... 롤차꺼라 너 롤차하는거 다한다 한기원이 아. 와 다들 누웠어 뭐야? 이거 센서? 제깨빈 빗솔 뚜뚜뚜 송준 어? 이거 연비 진짜 약간 그 느낌 <웃음> 소독실에 같이 들어간 다음 방에 들어가서 대황림을 죽이고 벤트를 타고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다음 거기서 벤트를 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비소리가 응, 응. 의심하는 사람이 한명 있을 텐데 저와 함께 그 닉네임을 불러볼 거야. 321하면? 네. 3. 2. 1. 연비. 연비! 연비. <웃음> <웃음> 아, 요거 진짜 송준이 말대로 센서를 보니까 연비가 하나가 안 잡혀. 진짜. 연비는 자백을 했고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임포스터는 일을 안 하던 녀석입니다. 전연비을 믿었어요. 연비님 아, 믿었는데 연비님 믿었는데 연비님 믿었는데 연비님 믿었는데 연비... 진짜 미친 아는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진짜 누구냐? 누야저할 말이 있습니다. <웃음> 뭔데? <웃음>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아까 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잖아요. 예. 미션 할거 없어서 뱅글뱅글도 거예요. 다 해서. 어? 그럼 누구야? 난가? 난가? 누군데? 아, 아, 이네! 이네야? 이네. 아. 제 1화! 아. 아. 유령 대화 중에 이네님이 일안한거 도대체 누구임? 이러는 거니까 난가? 우선 확인했는데 난 됐음! 그럼 나 아닌데 그런데 이네님이 난가? 난가? 이러는 거지! 아니 하나를안 해? 시애니는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안올줄 알고 어, 어. 죽였는데 바로 온 거? 근데 위치상 그림자로 가려지는 위치였어. 어. 연비 누나만 봤어요. 여기서 시니거를으 아? 구글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줄거야 아 소등해 소등해 화면 소등해 세스 화면. 네, 화면이 있을까? <웃음> 와 <웃음> 어. 그리고 두번째 살인은 연비 누나랑 나랑 케빈님이랑 음, 음. 이넨님이랑 2대2로 있었잖아요 킬 쿨타임이 돌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연비나가 죽일 줄 알았다? 그러고 나는 위에 사람이 있는 걸 봤거든 그렇지그렇지 위에 사람이 어, 두 명, 세 명이 사람 더 있었어 그래서 <웃음> 제가 죽이고 나는 어리 타는 거야 만약에 연비랑 나랑 문을 못 넘어갔다? 그럼 연비가 나 죽였을 거야 <웃음> 연비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거 그냥 벤트에서어 어, 벤틀에서 버티기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서에 이름이 한 번이 안 떠. 김성준이 <웃음>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 미쳐버릴 것. <웃음> 비선이가 이제 연비 누나, 연비 누나, 연비 누나. <웃음> 야너나 좋아하냐 이거 진짜 마지막 바라어 띠동갑 누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웃음> <웃음> 이도 있지. 아이고 우리 송준이 나랑 띠띠 동갑이니? 띠띠동갑 <목소리> 어, <저 목소리> <디디동갑이야. 목소리> <디디동갑>. 띠띠.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이제부터 야, 나를 띠띠 형이라고 아니, 불러. 뚜또 띠띠. 뚜 아띠띠. 그 뚜두어, 디디. <목소리> <목소리> 그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다음번에 뚜뚜아띠띠 하나 컨텐츠 만들어야겠다. <목소리> <목소리>